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은 타오징공 가족 1 7편이고요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오늘부터 전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안 중국은 타 국가에게 중국의 입국을 막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반발을 하였는데요 이젠 그 말을 한 중국이 타국가 의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3월 26일 밤 11시경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의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을 할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한국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중국 바깥에 있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타격이 굉장히 크실 것 같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타오지옹 부부가 정말 오랜만에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아들과 여동생에게 줄 간식거리들도 산다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금은 이제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는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我们就是上汤三鲜吧那两个我没看到啊么没有价价钱呢鸡蛋要来一把请您在外场购物时 我们今天买了一点苹果还有蔬菜还有一些那个家里用的调料 主要是小泽的零食啊主要是小泽的零食买了一大堆一共花了三百块钱呃感觉价格的话和就是和我们平常和以前正常的平常的价格是一样的尤其是像鸡蛋的话好便宜之前淘鸡公买了三百六十个三百六十块钱我们今天鸡蛋一百三十个十七块钱便宜将近一半 鼻子出汗了好难受好这是我的大妹妹上次那是小妹妹辣条辣条多的那一包一大一打袋的辣条好贵呀我要给你抓红包我呗你一百块钱不要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笑> <我们打电话, 嗯。笑> 그래서 밖에 나올 기회가 있으면 동생 집에 각종 물품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타오지공 씨 아버님이 택배를 하나 보냈다는데요. 물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영상까지 보고 오실게요. 사실, 刚才从超市到妹妹家快递给我打电话说我们快递到了呃是什么东西呢就是腊肉这个腊肉啊本来是过年前夕我老爸从老家开车下来给我们送过来的结果因为发生了这个事情嘛他就没来成 现在可以发快递了我爸就是通过顺丰给我们发下来的准备开箱了啊我都已经闻到了腊肉的味道了已经看这也是一黑的因为这个腊肉的话是经过那个腌制了之后然后再经过再烟熏的啊保才能保才能保我都不时间我感觉这腻然后豆腐干子我们这叫干子好硬啊这个要用水泡很久再炒吃炒肉或者炒青菜 这个就是啊你滴的到处没有滴吧滴了滴了那我先把它拿出吧这什么妈妈你要发现这底下这是一块啥肉是屁股肉大猪脚大猪蹄子给你拿回来哇应该熏猪蹄子嗯一二三四五六六大块肉的话我都已经挂起来了啊今天有腊肉吃了 昨天的三菜鱼 这是辣瘦肉,辣猪瘦肉 刚才老婆炒的土豆丝加肉丝烤全羊 <목소리> 요즘에 다이어트 중인데 타오지홍 씨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요즘 큰 이슈죠 미국인 유학생이 한국 입국 후 2주 자가격리 공고를 무시하고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4박 5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 중요한 게 여행 첫날 이미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증상이 심각해 병원을 찾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녔다는 거에 분노가 차오르는데요 그 인간이 거쳐간 식당, 리조트 등 28군데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가격리도 어기고 증상도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다니는 이들에게 똑똑한 제값을 치르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